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 그래야만 복과 지혜를 함께 구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불양족존 두가지가 구족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두 가지가 구족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복과 지혜 두 가지가 구족하신 어른이 부처님이시에요. 참선은 답시고 보시도 안 하고 참선은 답시고 선행도 하지 아니하고 참선은 답시고 어, 일체 이 선법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참선을 허되 일체 선법을 다음이 없이 닦아라 상이 없이 닦아라 참선을 할수록에 오히려 그런 것을 집착 없는 마음으로 더욱 어, 행해라. 자리와 이탈을 동시에 행해라. 이것다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할 때 우리는 복과 지혜를 원만 구조하에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은 무궁무진해서 높기로 말하면 하늘보다도 더 높고 깊기로 말하면 바다보다도 더 깊어서 말로서는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높고 깊고 크고 위대한 불법인데 우리가 그것을 체달을 하고 확절 대화하는 길은 지극히 간단하고 극히 가까운 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그놈, 대관절, 이 듣고 있는 이놈이 무엇이냐. 그놈, 그것을 참고하는 거야. 이 무엇고. 가장 자기에게 치는 것이 부모냐 하면 부모보다도 더 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야. 자기를 끌고 다니는 이 나, 참나, 나의 주인공. 그것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거든. 그것을 찾는 것이 뭔데 있는 것을 찾는 것이에요. 경책도 오히려 뭡니다. 경책도 몸에 지니고 있어도 자기 몸과 따로 떨어져 있거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지금 이 듣고 있는 놈이 말하고 있는 놈이놈 썩이 날 때는 그썩 내는 놈 슬퍼할 때는 그 슬퍼하는 놈 자기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언제나 자기와 더불어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그놈을 찾는 거요. 사실은 그것이 찾는다고 하면 어패가 있는 말이에요. 언제나 있는데 뭘 찾아 찾기는. 그런데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찾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찾아야 돼요.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다가 바로 그놈을 깨달아야 되는 거요 그놈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관심일법, 이 내가 내 마음을 관하는, 내가 나의 마음을 찾는 이한 법이 총섭제이입 일체법을 다그 가운데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목고, 이목고 하나를 하게 되면 계율은 제재로 지켜질 것이요 이목고 한 사람이 무슨 사람을 죽이며 이목고 한 사람이 무슨 나무 물건을 훔칠 까닭이 있으며 이목고한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하며 무슨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만. 이목고를 한 사람은 체절로 계율을 지키게 되고 체절로 일체 선법을 닦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최상승법이라 하는 것이 이목고. 과거에 지은 죄가 산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깊다 하더라도 이목고 앞에는 봄눈처럼 녹아지는 것이요이목고로한 사람은 새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요 죄우 구렁텅이 속에서 그 죄에 물들지 아니한 법이 바로 이목고요. 중생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착한 일을 헌답시고 헌것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어요 업을 짓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목거로 한 사람은 죄 속에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 속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 그런 묘법이 바로 이 최상승법, 이목거. 앞으로 이 일요 법회 때는 이 참선법에 대해서 주로 중점을 두고 법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만은. 톡 참선을 하면 무엇이 나타나고 보이고 그래서 그 무엇이 뭐 허연 옷을 입은 사람이 휙 지나가고 뭐 뭐라고 나를 내 이마를 만져주면서 뭐라고 법문을 해주시고 그런다고 아주 처음 들어서 아직도 못한 사람한테 자랑을 하고 자기가 아주 뭐 반쯤 도통한 것처럼 갖다유세를 부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이 가끔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암만 앉아봤자 가슴만 답답할 뿐이지 도대체 보인 것도 없고, 벌써 내가 이 참, 화두를 타고 참설 헌재가 벌써 3년이나 되는데 아무것도 알아진 것도 없고 보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뭘 화두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신 예, 신도님이 계십니다. 근데, 절대로 참선은, 옳게 하는 한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아른거리고, 무엇이 보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데도 불구하고, 떡, 이, 그, 처음 들어온 후배들한테 의시되기 위해서, 그런 못된 소리를 짓거리고, 의시된다고서야, 그거 참, 부끄럽게 한량이 없는 일입니다. 누가 그러한 40년 50년을 댕겼다 하더라도 그런 소리 허글랑 아하 이분이 공부가 잘 되었구나 잘못 되었구나 이렇게 탁 알아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런 말을 듣고 아, 나도 그런 것이 좀 빨리 나타났으면 그렇게 생각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참선은 참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공부만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공부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 것이 나타나기를 바라지도 말고 누가 나타난다고 자랑삼아 얘기하면 음당신 공부 잘못했구나. 당신 잘못했다고 일러줄 필요도 없습니다.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원래 삿된 생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일러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일러주면, 아,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는 나가서 또 고짓을 해서, 이,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말을 고지 듣지도 마시요 공부할 때에 하다 보면, 능음경에 보면, 어, 쉬운 가지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나타날 수가 있다. 누구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어, 시장에 간다고 나와가지고 친구집이 춤추로 가는구나. 사람을 떡보면 알아. 어저 사람은 개, 개똥 개 가지고 개추리로 가는구나. 그것도 척보면 알아요. 하하 아, 저 사람은 시집을 두번 갔구나. 척보면 알고 엄마의 반매움이나 관세음보살이나 기도 같은 거 또는 참선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알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잘 공부를 해갖고 도통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통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았으면 한 소원을 가지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도 이것이 정법이 아니오 이것이 깨달음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고 한 것을 애당초에 알고 딱 용기하게 톡하게 그것을 뿌리쳐 버리고서 이목걸이 올바르게 해 가면 그런 것이 맥을 못추리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데 아, 생기 묘하거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좋은 것을 알았는가. 속으로 생각하면 재미가 옥실옥실하고 또딴 사람한테 그것을 딱한 마디씩 알아 맞출 때그 사람이 나를 그냥 아주 그냥 도사로 숭배를 하고 막내말한 마디면 뭐천 없는 사람도 무릎을 꿇고 굽신굽신하니까 이거 보통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놈을 살살 눈치 봐가면서 한마디씩 써먹고 도사노릇을 갖다가 하니까 이 모두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굽신굽신하니까 는 거기서 그냥 이 아주 그냥 행세하기가 썩 좋다 그 말이야. 온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말 한마디면 뭐, 지가 장관 부인 아니라 뭐, 천한 놈도 지 앞에는 호령 한마디에 그냥 굽적을 못 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삿된 짓을 하고, 도사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을 여러분 가운데 혹 살살 나 몰래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설사 내일 어떻게 될줄 모르고 내가 이 사업이 잘될지 못될지 모르고 자기 남편이 잘될지 못될지 자기의 운수가 어떻게 될지 답답하고 모를 망정 모를수록의 화두를 턱 틀고 자기의 근본문제 참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설사 자기 남편이 잘되고 못되고 온 것을 미리 알아봤자 별수가 없습니다. 잘될 때 잘되고 결국은 아무리 그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또 망할 때 망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서 안 망한 것이 아니에요. 망하되 망하되 그 망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본심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 흥하되 흥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흔들림을 받지 아니할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장님과 같은 성연도 진나라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굶주림에 에에 시다림을 받았고 양어라고 하는 어그 공자님과 똑같은 모습을 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놈이 그 온갖 못된 짓을 해가지고 관가에 에 그, 그, 그 쫓김을 받고 있었는데 마치 공자님 모습이 그, 그 불안한 못된 사람하고 얼굴이 비슷해 가지고 아그 범인인 줄 음, 의심을 받아 가지고 큰 공경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공자님의 묻기를 세상에 선생님은 성현이신데 성현이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성현도 이런 곤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성현이라고 해서 어찌 공경을 안 당할 수가 있느냐? 당하되. 범부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변해 가지고는 가누지를 못하는 것이고 성연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조금 더 마음의 동요를 받지를아니 하고 에, 그것이 범부와 성연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어, 이러한 말씀이 이 논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삼계의 대도사여 사생의 자부시오 성인 가운데 성연이시지만 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조다리로부터서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당하셨고, 목련존자와 같은 그런 신통이 자제한 그러한 성현이지만 외도의 돌팔매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열반에 드신 것입니다. 성현이라 해서 어려운 일을 안낳은 것이 아니요. 자기가 과거에 지은 업에 따라서 받을 것은 다 받습니다. 받되 범부는 복수를 할 마음을 내고 마음이 독사처럼 되어가지고 원망을 하고 저주를 하다가 결국은 죽어가지만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 정법에 있어서는 조금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 남을 미워한 마음이 없이 곱게 그것을 피할 수가 있어도 일부러 안 피는 것이 피해봤자 오히려 이자까지 더 풀어서 더 고약하게 당한 것인데 뭐하러 그것을 피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미연에 피해보자고 점쟁이집으로 관상사주쟁이로 쫓아 닐 것이 아니라 자꾸 이 공부를 쌓아서 정법을 닦아서 과거에 지은 업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곱게 받아 넘기고 수월하게 받아 넘기고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그것을 받아 넘기고 오히려 우애수가 자기로 인해서 감화를 받도록 이런 길을 우리는 모세에 나가야 할걸 생각을 합니다. 이 불법은 방편이 팔만 사천 가지 방편이 있어서 정법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방편법이 다 버릴 것이 없이다 좋은 법이 되는 것이고 도의 버템이 되는 것이고. 정법을 믿지 않은 사람은 방편에 떨어지면 오히려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것이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는 것이에요. 정법을 믿는 사람은 온갖 방편법이 다 조도법이 도에 도움이 되는 법이 되고 정법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불법을 믿는다고 죽도록 한다는 것이 결국은 사도에 떨어지는 원인 밖기는 아니던 것이에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그런 최상승법을 만난 아, 것이라 여러분은 반드시 금생의 예. 이 정법을 통해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라서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고 꼭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다음 법회는 4월 초파일입니다. 앞으로 18일까지 남아있습니다만 은 서로서로 권고해서 4월 초파일, 부처님께서 탄생, 탄생하신, 그, 경축일에, 한 분도 빠지시지 말고, 더군다 그날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모두 다 참석하시기가 좋을 것입니다. 가봤자 뭐 앉아서 밥 먹을지도 없고, 뭐 비빔밥이나 뭐, 거지처럼, 그래서 내가 창피해서 못 간다. 맛있는 음식은 댁에서 잘해서 잡수고 절에는 이 법에 법에 밥을 잡수러 오시는 것입니다. 물질로 된 음식은 이 육체를 육, 육체의 육 영양을 공급을 하는 음식이라면 이 법은 정법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 오셔서 정법 들은 것으로서 배부른 것을 삼으셔야지 그 맛있는 대접, 편안히 앉아서 고급으로 잡수, 영혼과 육체까지 갖다 영양을 공급하려고 하는 생각은 너무 욕심이 지나치신 것입니다. 밥을 못 잡수면 물이라도 한 모금 먹고 가도 그것도 고맙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고 어, 그날은 꼭 참석을 하셔서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부처님의 탄생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래가지고 유루복과 무루복을 가득 타가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